머리 귀신처럼 <웃음> 뭐야? 응? 아하~~ 길 알아? <웃음> 길 알아? 아, 몰라. 근데 뭐 아는 것처럼 아잘 가네. <웃음> 아, 됐다.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여기. 그만 좋아하는데 음, 그그만 아, 아, 뭐 이렇게, 나오면 좋겠다 이거광이리야주막게이 소고기 렇게이는게 예, 네. 뭐. <웃음> 그 <고초목> <웃음> 네, 네. 이렇게, 이다게 이렇게, 이게이게이게이게이렇이게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게 이렇게, 이렇이게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게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게요 아우 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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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룰을 시키는 게 생기지. 세 명에서 나는. 나 나는. 나는. 나 아, 나는. 나는. 나 나는. 는는 나는. 나는. 나는. 나는. 나는. 여기 연신내 안녕하세요. 안녕 이거 봐 이거 아니 얘 예, 채널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아 강민은 이거 많구만 여러분이거 카페수다처럼 이런 뭐야 연유라떼. 연유라떼. 그게 뭐 쏘다지 뭐 번역하면 쏘다 같지 뭐. 카페수다, 수다 카페. 집이 이고는거 아니야? 안녕 여러분 오늘 내가 전부 친구들 같이 간거 같고 아니, 어차피 이거는 뭐 싸지만 렌즈가 더쌔거 같지? 렌즈가 더지 렌즈가 더 렌즈가 더쌔 이거에 대한 렌즈 맛 그래서 뭐라 그럴 이게 쏘니면 아니니 저랑 같이 처음 음악했던 분은 지금 8 0년넘었어 알쓰네. 아, 샘이 아, 사이이나안이안 들어. 샘이 나면 안 아, 샘이 나면 가 돼. 아, 샘이 나면 안 돼. 아, 샘시네 아, 면이이시네 이 정도는 해야지 만안는남 집에 노랄 안무니까 아 그걸로 혼안 나지 베이스는 채셔동국대 동대 있고. 아. 동대 왜? 맞아요? 뭐래? 몰라 없어?